내가 3년 동안 코로나로 힘든 상인들. 개묘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해외에서 온 손님. 오일장에 오락은 장사 잘 때형. 개묘년 먹을 연이 불려내와 해줍셋 너공. 오일장 안내 후진거나봉걸랑 거림 지신발끼궁 예 먼정으로 다 제초를 시켜줍성 절 하실 분이 앞으로 와서 절을 하십사. <웃음> 맞스니다고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생사도 확인하고 더잘 살아 안 된지 확인한 시간 같습니다. 대우연에는 하늘에 떠다니는 복, 바닥에 떠다니는 복,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복, 세상에 온갖 복들은 다 죄다 여러분들 몫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다잘 살고 고르게 행복하게 제이더민 모두가 어느 하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영혼을 담고 충동 걸어도 되죠? 아, 여기 있어. 네. 네. 그럼 충 걸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날, 이춘구.